안녕하세요 초록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6일 밤이네요 오늘은 낮에 봄비가 촉촉하고 부슬부슬 이렇게 내렸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사무실이 조금 조용하죠 병원은 유비무한일 것이고 부동산은 유비무객이겠군요 <웃음> 비오는 날은 손님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오늘 사무실 정리도 좀 했고요. 이제 블로그에서는 인사를 이전 인사를 다 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정식으로 이전 인사를 드리고 또 업무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부산 재개발 전문 소롱 부동산 찾아오시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음. 주소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51. 내비 찍으실 때는 한칸 띄우시고 151을 찍어야 검색이 되더라고요. 목골역은 전철 2호선 권역이고요. 2호선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직진 이렇게 가 오시면 88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어, 목골역에서 한 코스 더 가면 어, 대연역이고요. 대연역에서 또한 코스 더 가면 부산에 그래도 대학가 상권으로는 또 살아있는 부경대, 경성대 그 상권이 나오는 경성대역이 나옵니다. 어, 조롱소장이 대연동으로 이렇게 옮겨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북영대대학원을 이번에 석사과정을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지금 현재 어대연동 남구 수영로 1 5 1일요 거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대학원이 일주일에 주 3회를 학교를 가야 해서 어차피 재개발 업무는 부산 어느 지역에 있어도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 그 현장을 직접 와서 보고 도배가 잘 됐는지 뭐 물이 새는지 장판이 새 건지 이런 걸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은 권리관계만 정확하게 챙기면 사실은 그냥 얼굴도 안 뱉는데 계약금부터 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구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한 어 입지만 충분히 분석을 해드리고 어 그렇게 되면 실제 어느 현장에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때문에 이리로 옮겼고 그 전에 이제 그제이 구역 앞에 있었죠 거기서 일 열심히 잘했습니다 <웃음> 바쁘게 재밌게 그러다 이제 아까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이쪽으로 와 있고요 어, 어제는 제가 이 사무실에 열쇠를 달았고요 그동안 여기 열쇠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열쇠입니다. 늘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돼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금 16만원을 들여서 열쇠를 갈고 그리고 오늘은 낮에 이제 유비무객인 봄비 내리는 날이랬죠. 그래서 매물장을 오늘 다 붙였습니다. 매물장을. 이 사무실이 등문을 이렇게 두 개를 닫으면 매물장이 등문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퇴근하고 나면 안에 이 매물들을 볼 수도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쌍으로 제가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저녁에도 보시라고 <웃음> 전화번호는 일반전화는 0516331577 인데 요 전화로 전화를 누르면 어한 15초 동안 신호를 이렇게 계속 가도 제가 안 받을 때는 핸드폰으로 착신되도록 해놨거든요. 그 언제든지 일반 전화로 하셔도 되고 폰으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어 사무실 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냐면 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요 바로 뒤에는 주방이고요. 어 여기는 이제 4월 16일 전부터 실장님을 제가 한 분... 모시려고 해요. 이미 오시기로 되어 있고 어, 여기 오실거예요 어, 여기 대연 3구역 앞에는 재개발이 대연 3구역만 있는게 아니고 그 옆에 뭐 대연 4구역, 우암 2구역, 우암 1구역 대연 8구역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그런 뭐 거리에 뭐 재건축하는 대연비치, 삼익비치, 삼익타워, 굉장한 다양한 매물들이 있고요또 사무실 뒤쪽에는 바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3 1 0 0 59세대 정도 되죠. 그렇게 큰또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지난 그런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들도 서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뭐, 실장님 계셔야 그 일은 제가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는 저 혼자만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초롱부동산의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초롱부동산의 실장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그렇게 같이 일을 할까 합니다 원래는 이게 계약서 쓰고 하는 이 테이블이 여기인데 사실은 조금 좁아요 사무실이 실제 와 보시면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래 벽 쪽에 있던 걸 제가 바꿔놨습니다 일안할 때는 쏙 밀어 놓고 <웃음> 일할 때는 빼고 이렇게 하려고요 음, 요는 제 자리에서 문 쪽으로 이렇게 보고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출입문은 여기서 이리로 확 열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리로 확 열어도 됩니다 원래는 이 벽을 다 치내고 문을 요렇게 여다지 여다, 여다지 문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닥 큰 차이가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살려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요 밑에 요 장석이랍니까? 문탁 잠그는 거 요걸 오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이요 시대. 제가 낮에 혹시 뭐 다른 구역에 계약서를 쓰러 가거나 이럴 때는 제가 요걸 잠그고 아까 요 문은 바깥에 열쇠가 번호 열쇠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만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릴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좁아서 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웃음> 어, 재개발 요거는 부산전역 재개발 구역을 다 표시를 해놓은 그런 블라인드 지도구요. 오시면 구역 사, 사사시 설명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요거는 대연산 구역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넣어놓은 지도구요. 요 밑에는 레전드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어, 저런 부동산은음 어느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 투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소장님 어, 이 돈에 맞춰서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주어져 있는 자금과 또 선호하는 지역과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오셔가지고 세세하게 또 상담해 두시면 두고 두고 또뭐 하나의 또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 상담 받고 가신 그런 내용들이 언제든지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웃음> 음 요거는 어쪽 테이블 쪽에 여기는 또 여기도 이 남구쪽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지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지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유튜브를 이제 이 유튜브 마이크인데 제가 지금 그냥 일반 마이크 쓰고 있습니다 너무 사무실이 좁다 보니 쓰는게 번거롭고 해서 카메라도 원래 쓰던 로지텍 카메라 <웃음> 마이크도 원래 쓰던 그냥 마 카메라로 도로 바꿨습니다 자리를 좀 최소화 하려고 어, 늘뭐 모자라면 또더 배워서 채워서 어, 같이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늘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제 이 구역에서 또 어, 많이 찾아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대연 3구역 앞으로 자리 옮긴 초롱부동산에도 언제든지 스스럼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좀 많이 나눠주시고요 지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감사하고요 벌써 밤이 늦었네요 어, 3월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애들 계학도 안하고 이래서 굉장히 집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럴 땐조롱부동산 유튜브를 쭉 한번 돌려가면서 처음부터 한번 챙겨들어 보세요 어,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은 뭐저 혼자 다 알아서 올린 내용이 아니고 오르는또 뭐 교수님들한테 여쭙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뭐 나름 이렇게 해서 올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되실 거라고 믿거든요. 또 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남구수용로 151대연 3구역 앞 롯데캐슬 레전드 앞으로 초롱부동산이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